여기 봤을 때 네. 아래 딱 정리된 게 나와있거든요. 오, 네. 그럼 만약에 n이 홀수인데 네. 그 밑이 양수이면은, 네. 어, 음. 하나만 나오고요. 그 제곱근? 오, 네. 그 a의 제곱근, n 제곱, 그거 뭐라 하냐? a의 n 제곱근 하나만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네. A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0은 몇 번을 더 해도 0이 나오니까?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0이 약, 네. 약. 뭐라 하지? 음수, 음수일 음수 때는? 아. 네. 음수일 때도 똑같이 네. A의 N제곱근이 나옵니다. 아. 아, 그렇군요. 네네네. 수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는 네. 어, a의 n제곱근이랑 마이너스 a의 n제곱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오. 안녕하세요 건강학습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에서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